안녕하세요 파도사의 파이비앙입니다 오늘 산거는 네 피에르 가르뎅에서 나온 검은색 잉크랑 그 다음에 몬자만년필3입니다 네 일단 제일 뭐 기대되는 몬자만년필 잠시 후에 뜯어보도록 하고 일단 피에르 가르 만님 만년, 아만님필입니다 일단 피에르 가르뎅 잉크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요거는 잉크 요거 봉인실이 붙어있네요 봉인실이 붙어있는거 아주 마음에 들어요 봉인실이 붙어있고 뭐 이거 정식으로 수입이 된것 같네요 어 로고스 코리아라고 정식으로 수입이 된것 같아요 여기를 쭉 떼서 열어보면 아 역시 피해를 가르는 잉크 병이 참 예뻐요 예뻐서 어 상당히 예쁘네요 일단 50ml로 좀 샀구요 이 잉크는 제가 지금 잉크가 좀 있는데 잉크가 슬슬 다 떨어져가서 산거예요 <웃음> 그래서 피에르가드 잉크도 한번 써보고 싶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네, 일단 잉크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잉크 자체는 별로 안 비싸서 잉크 자체는 5000원이었나 5630원이었나 어쨌든 그 정도로 가격이 매우 싼편이었고요 어, 굉장히 쌌어요 네, 이제 몬자만이필 해볼게요 몬자만이필이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만린필 세자루가 들어가 있나? 아니 몸체 하나에 초기 세개가 들어가 있나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 앞에 보시면 문자 쓰리 원파운트 앤펜 바디 쓰리 니무 파블 프론트 섹션 스위스 텔리스틸 립스 어... f 네네 <웃음> 젠장 네 보니까 몸체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고 네파 여기 네 초기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일단 제가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꺼내 봐야 알것 같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 저는 이거를 제목 해석을 했어요. 이걸 살때 제가 제목 이해다한 게... 만연필이 3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만연필이 3개가 들어가 있는 줄알아가지고 그래서 샀는데 알고보니까 초기 3개인가?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보자 해서 사봤는데 어보니까네 초기 3개가 들어가 있고 네 초기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고 몸체는 하나밖에 없네요 네 원자 만연필이 이미 하나 있는데 어.. 문자만은필이하나더 없게 되었습니다 네, 총만 다른걸로 해서 일단 구성품으로 문자만은필 하나가 들어가있고요문자만은필 하나가 딱 이렇게 들어가있습니다 일단 기본촉으로 들어가있고요 엠립으로 기본촉으로 들어가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아마 플렉스닙인걸로 알고있거든요 플렉스닙이 하나 들어가있고 나와라좀 보여드리자. 여기 플렉스닙이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아마 플렉스닙이라고 적혀 있네요. 플렉스닙이라고 적혀 있고 플렉스닙이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다 컨버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동봉되어 있는 거라서 컨버터 동봉되는 거 아주 좋아요. 컨버터가 동봉되어 있고 이건 F닙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F닙, 이건 M닙이네요. F닙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제가 살때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음 네, 잘못 해석을 했다는 거. 이거 말아주시고요. 이것도 가격이 꽤싼 편이에요. 이것도 한 3만원이면 살수 있어요. 3만원이면 살수 있고, 네. 일단 카세지도 두개 들어가 있네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네. 하, 하. 지금 자다 일어나서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근데 네, 그 전에 문자만년필이 제가 이미 한 자루가 있거든요 문자만년필이 제가 아마 문자만년필이 아마 이거 엠립으로 아마 똑같은 게 하나 있을 거거든요 저에 한번 리뷰를 했나 모르겠는데 문자만년필이 아마 몽테베르드에서 나온 문자만년필이 제가 한번 리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요거는 제가 후에 플렉스 리뷰는 바꿔서 따라 한번 더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고요 네 이만 여기서 파도사는파도사는 팥도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